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트릭은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입니다 왜 갑자기 다른 기본 트릭 안하고 바로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부터 찍었냐 제가 지금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느낌이 조금 온 상태에요 언제 또이 느낌이 또 다시 올지 몰라 확률이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자 그럼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일단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는 일단 기물이 내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알리를 쳐 알리를 치면 이게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노즐을 앞으로 밀면서 근데 이 상태에서 테일을 이 레지 안으로 집어넣어서 슬라이드를 했다가 아웃하는 기술이거든요 엉덩이 쪽으로 떠서 테일 슬라이드를 해한 다음에 이렇게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보드를 타면서 와 이거 게이트보드 탈줄 안다 고인몰이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희도 끝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저... 처음에 탈 때는 그랬어요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는 진짜 궁극의... <웃음> 궁극의 트릭? 뭐 지금은 여러 스케이터들이 각자만의 스타일로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근데 저 처음 탈 때만 하더라도 이 백타일 슬라이드를 타는 스케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레전드 스케이터로 남은 형님들 말고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도 탈때와 진짜 이거는 진짜 꼭 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컴박스 트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엄청난 연습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한두 번 타긴 했는데 확실한 느낌은 안 왔어요 요 근래 계속 연습하다 보니 어, 슬라이드도 좀 되는 것 같고, 렛지에 걸 때, 아, 이렇게 거니까 좀잘 걸리는구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렛지와의 거리에요. 백테일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서는 백사이드 5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 모든 트릭에는 도움이 되는 트릭이 다한 가지씩 있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사이드 5 5 트릭이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가장 비슷한 트릭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백사이드 5호 할 때는 또 백사이드 50를 타야 돼 백사이드 50를 타려면 알리 이거 엄청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다 단계를 밟고 올라와라 이런 뜻이에요 알리 백사이드 50 백사이드 50그 다음에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마치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밟고 올라오면 밟고 올라와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를 도전할 때좀더수월하게탈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일단은 백사이드 5 5가 테일 슬라이드 할때 진짜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트릭이에요 그래서 백사이드 파이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팝을 쳐서 올라갈 때 렛지 방향으로 올라가서 이 파이브를 걸어야 되거든요 트럭을 여기다 걸고 이렇게 가야 돼는 근데 테일 슬라이드가 테일 슬라이드를 한다고 백사이드 파이브 느낌으로 들어가면 자꾸 이 휠이 너무 깊게 들어가버려 그런다고 해서 공중에서 이걸 좀더 앞으로 빼고 그러면은 몸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려고 하면 그게 더잘안 돼. 그래서 백사이드 파이브를 할때 이쯤에 건달하는 느낌, 이 공중 여기에 박스가 음. 이 정도 튀어나와 있어서 이쪽 이쯤에 건달하는 느낌으로 해 대한 백사이드 파이브로 떠서 이거를 테일을 넣는걸 연습하는 게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탈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탈때 슬라이드가 가장 잘 됐어. 가장 많이 실패했던 게 거리 좀, 거리가. 저같은 저 경우에는 딱 하나정도 이때 거의 백사이드 피프나 백사이드 파이버가 들어가는데 한장 반정도 좀더 넓게 그래서 백사이드 파이브로 이 정도 거리에서 백사이드 파이브로 써야지. 렛지 안으로 테이를 넣을 때이 휠이 잘안 걸렸어. 근데 그 전에 백사이드 파이브 하는 느낌의 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휠이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걸려도 그냥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되게 여기 왁스가잘 칠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밀고 이렇게 했지? 이드가 되긴 했었어. 근데 그것도 명확한 느낌은 아니었고, 아무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백사이드 파이브 느낌으로 최대한 떠서 테일을 치만 하면 자연스럽게 슬라이드를 할수 있어. 근데 이 거리가 좀 멀다 싶은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왠지 이걸 못 밟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몸이 살기 위해선 이걸 무조건 밟, 밟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거리 어느정도 둔 상태에서 펜사이5로 최대한 뛰어서 테일을 늦는 연습을 하면 슬라이드하는데 더 도움이 될거예요 아무튼 지금 그 방법으로 테일 슬라이드를 했을때 성공률, 성공률도 괜찮았고 슬라이드도 되게 잘 된다 그리고 알리를 뜨기 전에 그러니까 백사이드 파이브로 뜨기 전에 엉덩이 쪽에 무게중심을 둔다? 근데 이건 어쨌든 알리 자기 알리의 그 습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좀 그냥 앉을 때 다리에 힘을 줘서 앉는다기보다는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앉았을 때좀 안정감 있게 렛지로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나오는 거 같아요 백사이드 파이브 느낌으로 떠야 되고 적절한 거리가 더 있어 여유 있는 거리로 렛지로 들어가야 걸리지 않고 잘 걸고 슬라이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점프하기 전에 엉덩이 쪽을 이렇게 누르면 좀 안정적으로 레지 위에 섰을 때 안정적으로 무게중심 바꿔 고 슬라이드 할수 있다 뭐 이정도 <웃음> <웃음>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는 이렇게 거리에서 떠서 마치 이걸 공중에서 백사이드 헤이처럼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최대한 5브로떠 그러면 이제 노즈가 여기서 걸리겠죠? 그럼 노즈축으로 이 테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 이만큼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느낌 키토버 같은 거 보면은 노즈축으로 이 테일을 두려,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도 노즈가 탁 이렇게 고정되면 노즈 고정된 축으로 테일을 이만큼 넣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백사이드 원에리처럼 노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돌려서 한다는 라 느낌보다는 노즈가 딱 닿으면 거기서 콤파스 중심축 역할을 하고 테일이 그 이후로부터 들어가서 렛지를 밟는다 평촌파크에는 이런 펌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두께가 좀 얇아 그리고 밑에가 뚫려있어 그래서 이거 할때저 여기서 처음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연습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진짜 많이 걸렸어 여기 테일, 테일을 이테일 넣을 때 거리 조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연습할 때 이렇게 넣으면서 테일이 이 휠이 이 레지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 이렇게 그럼 뭔가 이렇게 걸려버려요 멈춰 멈져 그래서 테일 들어가는 거리 조절만 잘 된다면 잘 걸린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노즈축으로 테일을 넣는 느낌 여기서 딱 공중에서 알리 터서 이제 테일이 올라오면 그 테일을 넣는다라는 느낌 이거 진짜 조금돼야 돼이거 이거. 꽂히는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줘야될것 같은데 아무튼 총 3가지 백사이드 슬라이드 탈때총 3가지를 연습을 해서 트라이하면 좀더 연습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 찍어봤고요 첫 번째 백사이드 파이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럭과의 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아, 엉덩이를 눌러서 앉아서 좀 안정감 있게 레지로 들어가요 중심이 흔들리면 들어가는 와중에도 안쪽으로 쏠리거나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하거든요 발목에 힘을 줘서 수평을 확실히 만들어서 렛지 안전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거리를 유지해야 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걸때좀 수월해요 아무튼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만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